안녕하십니까 피타팬 여러분 통찰 성령 성해과 전문의 김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임상 주제는 안화골절입니다 최근 들어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눈뼈가 다친 경우를 왕왕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안화골절이라고 하죠 눈주위뼈골절, 눈화골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화골절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안화골절이란 눈안, 눈와해서 눈이 눈 뼈, 눈 주위뼈가 뼈가 부러진 골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안화골절이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화골절을 제가 수술한 지는 이미 한 2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얼굴 미용 수술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과거에 레지던트 때부터 하는 것이 안화골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트렌드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안화 골절은 그 성형외과에서 주로 많이 다루긴 하지만 어떤 병원에서는 안과가 하기도 하고 어떤 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가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안화 골절은 그눈 주위 뼈인 안와에 붙어 있는 상악골 그리고 관골이라고 해서 그 광대뼈가 있죠. 그리고 코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뼈와 상악뼈와 그리고 광대뼈가 같이 부러지기는 복합골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눈 주위는 다치면 어떻게 되길래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수술을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신경입니다 어, 가장 위험한 신경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시신경이죠 이 시신경은 어, 다칠 일을잘 없습니다만 뼈가 다치는 방향이나 힘에 따라서 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나골절이 생긴 기전이 어 어떤 주먹으로 맞는다든지 이렇게 맞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가 생겨서 부딪히면서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가 의도적으로 눈을 정통으로 맞힌다 하면 안구에 굉장한 압력이 강해져서 어 안구가 터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 이유가 눈은 눈 주위에 눈을 보호하는 에어백 같은 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눈 위에는 전두동이 있고 눈 안쪽은 사골동이 있고 눈 밑은 부비동이 있죠 이런 동은 눈 주위에 열을 식혀주는 환기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혹시 외상이 일어났을 때 에어가 차 있어서 눈의 이상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력에 직접 이상이 생길 일은 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의 안쪽에 있는 사골뼈라든지 이런 뼈 조각들이 그뼈 조각의 시신경이 혹시 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시력이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신경을 쌓고 있는 시신경 주입뼈는 매우 단단한 뼈라서 실제 부러질 일은 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경이 다칠까봐 수술하는 경우는 CT 상에서 보고 어, 이상이 없다면 그것 때문에 수술할 일은 잘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때는 어떨 때 수술을 할까요? 그 기능적 이상이나 미용적 문제로 수술할수 있는데 기능적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눈 밑에 보면 안와하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눈밑 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눈밑 신경이 코로도 그리고 입술 쪽으로도 점막 쪽으로 또볼 쪽으로 치아 쪽으로 가는 신경을 담당하는 전체 줄기 신경이기 때문에 이 신경이 다치면 이 부분이 감각이 이상이 생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감각이 이상이 생긴다면 안화신경을 부재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도 다치지 않더라도 이런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신경에 부종이 생긴다면 신경이 단순히 붓기만 해도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이 있는 붓기가 빠져서 좋아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붓기는 실제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빠져보면 신경의 회복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아나골절이 생겼을 때그 골절 이 위치에 따라서 눈을 받치고 있는 밑에 바닥뼈가 부러진다면 이 바닥뼈가 내려앉으면서 눈 위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 위치는 바뀌지 않더라도 눈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사물을 볼때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시 현상이 있을 때도 눈 위치가 바뀌었을 때도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이 이상 없더라도 모양 문제 때문에도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눈을 맞고 나면 눈주위가 피가 멍이 들게 되고 멍이 빠지고 나면 주위 조직이 꺼지기 때문에 어, 안구 함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뼈가 안 다치더라도 미세하게 안구 함물이 될 수가 있고 뼈가 다치면 당연히 눈을 감싸고 있는 볼륨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구가 함물이 돼서 눈이 꺼져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눈이 눈이 꺼져 보이면 실제 복시 현상이나 안구 운동 제한이 있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미용적으로 교정할 을수 있고 광대와 같이 코와 같이 골절이 됐다면 코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 광대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안나골절을 수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수술을 하는 시기는 체계는 7일에서 10일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라 것이죠 어, 물론 응급수술인 경우 시신경에 어떤 뼈조각이 있어서 시력에 영향을 준다 이러면 바로 초응급으로 수술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붓기가 빠지는 시기를 택합니다 근데이 책에서는 7일에서 10일로 일반적으로 됐긴 하지만 이것은 서양에서 만든 책이죠 우리나라 기준이 아닌 외국 사람 기준으로 만든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이 시기에 수술했을 었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수술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방법을 보면 눈 안쪽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안쪽에 절개를 하는 기가 시야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래서 부어있는 경우에 수술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서 붓기가좀더빠져사는 것이 실제 수술의 결과에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후에 하는 경우도 왕왕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주점에 수술하는 게 좋다고 하는 의사분들은 뼈를 움직이기가 좋다고 판단하는 분들이고 2주점에 수술하는 게 좋다는 것은 붓기가 빠져서 시야를 좀더볼수 있을 때즉 수술하기 좋을 때를 좀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만두면 뼈가 붓게 됩니다. 이 뼈가 붓는 시기는 약 4주부터는 뼈가 붓게 되기 때문에 뼈가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4주는 넘지 말고 붓기는 빠지는 시기 그것이 2주에서 3주 사이입니다. 그래서 또 3주가 넘어가면 뼈가, 뼈가 붓기 때문에 2주 조금 넘어서 붓기가 빠졌을 때수술한 것이 임상적으로는 가장 수술하기 좋은 시기일 수 있다. 그렇지만 체계는 일주일에서 열흘로 일반적으로 돼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나골절이 생기면 눈 안쪽으로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하거나 속눈썹 쪽으로 절개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속눈썹 쪽으로 절개를 많이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용적 문제 때문에 결막으로 절개를 하는 경우가 좀더 많아졌고 광대나 상악골이 골절이 됐다면 입 안으로도 같이 절개를 해서 위로도 보고 밑으로도 봐서 이 골절을 좀더 해부학적으로 정복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나파의 골절은 사골동 골절이라고 해서 눈에 있는 코쪽 안쪽에 있는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바닥뼈가 골절되는 밑에 뼈, 결국 내벽과 하벽에 대한 골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하벽 같은 경우는 구멍을 메워 주기가 실제 뼈가 부러진 경우는 다시 잡아서 올려서 고정해 주기가 쉽지 가 않기 때문에 인공 뼈를 써서 그 바닥 위에 메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만큼 눈 위치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얇은 것을 써서 인공 뼈를 넣고 수술을 하죠 그렇지만 그 안쪽 뼈, 내벽이 부러진 경우는 인공 뼈를 반드시 넣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윤곽 수술을 같이 한다고 라 하면 뼈에서 떼서 뼈 이식을 해서 넣기도 하고 코를 수술을 같이 한다고 하면 연골을 늑연골을 떼서 연골을 갈때그 연골을 눈 안쪽으로 넣어서 사골동을 메워주게 되면 연골 이식으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떠셨습니까? 얼굴 뼈 중에 안아골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안아골절은 제가 미용 돌출눈 수술을 개발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던 수술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얼굴 미용 수술 예를 들어서 눈썹뼈 성형 그리고 돌출눈 수술, 안구함물 수술 또는 코성형, 광대성형, 턱성형, 양악수술 같은 얼굴 미용 수술만 위주로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전공이 때부터 제가 교수 생활할 때까지는 얼굴 뼈 골절 수술도 같이 전문으로 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얼굴 미용 수술을 좀더더 더 해부학적으로 제가 알게 되었고, 돌출눈 수술도 개발하게 된 것이 이런 아나파일 골절, 아나골절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혹시 주위에 이런 아나골절로 최근에 이런 다친 분들이 계신다든지, 그것이 안구함물이 되어서 수술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골절이 외상 입었을 때눈 시력이 괜찮은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셔서 부기가 빠져서 해도 되는 건지 바로 해서해야 되는 건지 를 확인한 다음에 안전하게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